같이 힙릴리즈랑 코어 스트렝스 운동 같이 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멀메이드로 시작할게요. 양쪽으로 8번 왔다 갔다 해보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요. 후앤쭉 길어져서 앤후앤 호흡은 들이마셔도 되고요. 내셔도 되세요. 편하게 쓰리 앤 길게 앤포 쭉, and five. 옆구리 길게 늘려주세요. 길어지시고, 6, 갈비뼈 사이사이 열어주시고요. 2, and 7, 양쪽 엉덩이 잘 바닥에 눌러주시고, and 좋아요. 자 이젠 두 손을 한쪽 무릎에 올려 놓으시고요. 컬앤 아치 두 번씩 하실게요. 컬앤 아치 쭉 그대로 가운데로 팔 옮기셔서 똑같아요. 앤컬앤 아치 앤컬 척추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목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조, 좋아요 반대 and 척추 등컬, and 척추 아치, and 컬, and 아치 센터 한번 더 하실게요 다. 가운데, 컬, and 아치, and 컬, and 아치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힙 릴리즈 동작 하실 거예요 멀메이드 자세처럼두 다리를 포개 놓으셨다가 옆으로 열면서 사이드 밴딩 다시 포겠다가 반대로 바꿔서 좋아요 그대로 멀메이드로 사이드 밴딩 이렇게 8개 and 3 옆으로 밀어서 머리 길게 옆으로 따라가고요 앤 반대 포개다가 옆으로 밀어서 머리가 그렇죠. 앤네번씩 떠요. 모아서 그대로 사이드 밴딩 앤 좋아요. 천천히. 앤 밀면서 사이드 밴딩 앤한 번씩 더하시면 돼요. 앤 세븐 쭉앤 어깨 귀 멀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라스트 앤쭉 앤 좋아요. 그 상태 그대로 두손 무릎 앞에 놓시고 으그 상태로 아치컬 좋아요. and 아치 and 컬 이렇게 네번 더. 아치 and 컬 골반 척추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and 주 and 아치 and 주 and 아치 and 주, 앤 아치 앤 주. 앤 아치 앤컬한번더 아치 앤 좋아요. 자이 상태로요 옆 앞으로 쭉 스트레치 했다가 그대로 하늘 보시면서 옆으로 쭉 상체 옮기시면서 한 다리는 익스터널 한 다리는 인터널로 스트레칭이 되실 거예요. 인터널 다리 허벅지 앞에 길게 늘려주세요. 반대로 다리 바꿔서 그대로 스트레칭 잠깐 하셨다가 그대로 옆으로 돌아 일어나시는 걸로 연결하실 거예요. 그대로 스르르 옆으로 돌아 일어나세요. 그 상태 그대로 아치 컬 8세트 8타임 쭉앤 아치 앤 컬, and a c h n d n 가슴 열어주시고 등 늘려주시고 아 c h 컬 지금 여섯번째 six and call, and seven a n n eight n 좋아요 자그 상태로 손 뒤로 바꾸셔서 리버스 쿼드랍 자세로 해서 엉덩이 바닥 터치해서 올리는 힙터치 10번씩 하실게요. 준비 그대로 내쉬면서 업앤 터치다운 앤업앤 좋아요 앤 쓰리 앤쭉앤포앤둘앤파이 n 앤 six, and, 7 seven, and, 8 eight, and, two. nine, and, last, ten, and, 좋아요. 자, 방금 했던 동작이랑 연결해서요, 엉덩이 엎드렸다가, 유자로 반대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유자 올려서 반대쪽으로, 그렇죠, and, up, and, 좋아요. up, and, four, and, up, and, five, and, up. 골반이 넘어간다 생각하세요. up, and, two, and, up, and. 한 번씩 떠요 and, up, and, two, 반대쪽까지. up, 앤 좋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걸로 마무리. 그 상태로 하늘 보고 누우셔서 브릿지 하실 거예요. 브릿지는 우리 심플 브릿지 원래 많이 하셨던 그대로 여섯 번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부터 척추 마디 마디 내려오세요. 이렇게, and two, 쭉 올라가시면서 턱 누르지 않게 가슴 앞에 열어주시고요. 좋아요. and t h 흐, 쭉 귀엽게 멀리 하세요. and d o 쭉 올라가시고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내려오세요. 두번더앤쭉 올라가시고 내쉬면서 후흡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앤쭉 올라가시고 앤 다운 정수리 길게 내려오세요. 자 이제 엉덩이 밑에 손 넣어주시고요. 두 다리 위로 들어서 두 다리 같이 다운 업 하실게요. 다운 앤업열개쭉 and, 허리 뜨지 않아요 and, three and, t and, four and, 어깨 경직되지 않게 목에 힘 들어가지 않아요 and, 어깨 넓게 유지하세요 and, 쭉, 다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최대한 복부에서 다리를 길게 뻗는다 생각하세요 and, eight and, 두 개만 더 할게요 and, nine and, 쭉, last, ten 앤 좋아요. 자 이제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스타피이 우리 불가사리 동작하실 거예요. 다리 팔 V자 V자. 준비 시작. 자 크로스로 하실 거예요. 준비 and, and, and two and two and, three. and two t h r M n d and six, M n d seven, M n d eight, and 8개 더, and one, a 어깨 멀리, and two, M n d t h r e e a n 모서리끼리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M n d t five, M n d six, 다리 내려놓을 때쿵 떨어지지 않게. 옳치엠쭉 라스트 쭉앤 좋아요 자 누운 상태에서 우리 롤업 동작 네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게요 상체 내쉬면서 그대로 머리부터 하나씩 일어나는 거 잊지 마세요. 퉁 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다리 무겁게 뻗으시고 발머리, 가슴, 등, 배쭉 앞으로 스파인 스트레칭 연결했다가 내쉬면서 이제 내려갈 때는 골반부터 허리, 그렇쳐 등, 어깨, 머리 이렇게 세번더 후, 호흡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쭉 앤 그대로 스르르르 아랫배에 다리 멀리 뻗어주세요. 다리 들뜨지 않게. 두번더앤후 반동으로 일어나지 않게 최대한 슬로우 모션처럼 앤둘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리 멀리 복부 하나하나씩 마지막 앤후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앤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대로 한숨 쉬었다가 일어나는 것까지만 롤업 일어나셨다가 우리 사이드로 엘보 사이드리칭이랑 같이 연결해서 사이드 투 사이드 트랜지션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 갔다가 롤다운 하듯이 누웠다가 한팔로 엘보 그대로 위팔쭉 스트레치 허벅지 안쪽 힘 그대로 앉았다가, 반대, 쭉, and, n 사이드, 쭉, 골반 위에 골반 쌓아요. 그렇죠. a n four, 쭉, and, 고 and, five, and, 둘, a n six, and, two. N seven, N t w N eight, And 좋아요. 방금 했던 거랑 조금 더 이제 가서 다리 크로스로 해서요. 이쪽 방향만 우리 티저로 일어나는 거할 거예요. 뒷팔 펴집니다. 그대로 티저, N 다시 사이드, N 두 허벅지 안쪽 모아서 좋아요. 두 다리를 든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부로 다리를 쭉. 끌어올려주세요. 좋아요. N, 일, f o 훅. N 호 부드럽게 하실게요. N 복부에서 밀어 올려 쭉. N 좋고요. N 일, six. N 어깨 힘들어 보이지 않게 두번 더. N s e v n 둘 허벅지 한쪽 쫙 모아주세요. 여덟. N 좋아요. 자 스트레칭 한번 했다가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그대로 사이드 리칭해서 다리 크로스 그쪽 티저로 위로 업 a 등이 너무 주저앉지 않게 a n 두 복부로 허리도 세우고 다리도 들어주세요 and o t h 2, and 5, 허벅지 안쪽 빈틈없이, and n d 6, and 2번만 더 하세요, and 7, 쭉, and, and last, and 8, and 까지 끝까지 마무리, 좋아요. 앉았다가, 자, 이번에 사이드 플랭크 할 거예요. 30초간 버티실 거예요. 준비. 다리는 크로스 다리 하셔도 되고요. 한 다리 위에 한 다리 올리셔도 돼요. 흐, 흐, 버티실 때, 자, 골반, 허벅지 안쪽, 누가 밑에서 쫙 끌어올려주는 느낌. 허벅지 안쪽 서로 하나라 목에 폭에서쭉 어깨기 멀리 하시고 시선 멀리 봐주세요. 좋아요. 후 10초만 더 할게요. 후후후후후후 후. 후. 후. 후. 후. 후. 좋으세요. 자 쉬지 않아요. 반대쪽 이어서 할 거예요. 30초 다리 크로스로 바꿔요. 그렇죠. 그대로 30초 시작 후엔 후엔 후엔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다리 허벅지 안쪽 빈틈 최대한 없이 내 다리가 인어공주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다리가 아니라 다리 하나 생각하세요. 척추가 하나로 길게 다리도 하나 척추부터 정수리 길게 10초 더후 어깨 멀리 조금 더 4초 3초 2초, 1초, 좋아요. 자, 내려오실 거고요. 이번에는요. 플랭크랑 다운독 연결하시는 건데요. 플랭크로 버티지는 않을 거예요. 플랭크로 스타트 포지션 잡아주시고 그 상태로 다운독으로 왔다 갔다. 50초간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진행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플랭크로 자세 잡아주시고 다리다리 다리. 귀엽게 멀리 하시고요. 준비 50초간 시작 다운독 앤 좋아요. 앤 허리 너무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팔이 만약에 조금 먼것 같으시면 팔 조금 가까이 당겨 오셔도 돼요. 앤 시선 멀리 봤다가 바닥 멀리 보시고 앤 바닥 쭉 그렇죠. 귀가 팔 사이로 같은 라인에 들어온다 생각하세요. 턱 너무 들지 않아요? 앤후 M, 둘, M, 엉덩이뼈 뒤로 쭉, M, 둘, 허리 눌리지 않게, 후, M, 뒤꿈치 쫙 눌러져서 아킬레스건 쭉, M, 둘, M, 복부 쏙 속, 1 0초 더, M, 둘, M, 둘, 어깨 기멀리 쭉, M, 둘, l a s 쭉, M, Stop, 좋으세요. 그대로 애기 자세로 잠깐 자, 다음 동작은 프롬프레스업 네번 하실 거고요. 이어서 스완으로도 네번 하실 거예요. 자, 엎드려서 배대시고 두 손은 겨드랑이 옆에 메뚜기 팔처럼 대주세요. 코끝이 바닥에 닿지는 않아요. 길게 정수리 앞으로 늘려서 고개부터 코끝부터 들어서 프롬프레스업 갈비뼈 아래까지만 올라올게요. 다운 다리 뒤로 길게 뻗어주세요. 꼬리뼈 길어지세요. and two more and two three and 허리 눌리지 않게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and four and 이어서 프롬 프레스업에서 스완으로까지 연결 쭉 밀어서 복부 쏙 and 그대로 푸쉬업 다운 네번 and two, 쭉, 길게, 허리 내려놓지 않아요, and down, 겨드랑이 쏙, and three, 쭉, and down, last, and four, 쭉, and down. 좋아요. 그 다음 두팔두 다리 쫙 펴서요. 더블 암 렉, 리칭 아웃 그대로 앞뒤로 길게 해서 들게요. 앤 좋아요. 유연하시면 조금 많이 올라가시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허리 꺾이지 않게 두 모, 앤 쓰리, 쭉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라스트, 앤둘 r 쭉 잘하셨어요. 오케이 그대로 어깨 내리시고 아기 자세 스트레칭 쭉 한숨 스르르르 일어나시고요 자 앞바다리 편안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마무리 스트레칭 그 상태로 고개 돌리시는 두 번씩 쭉 코끝으로 도넛 그려주세요 숨 쉬면서 흐, 앤, 쭉, 앤드, 반대로 쫙 앤드, 앤, 쭉, 앤, 좋아요. 정면 보시고 한숨 정리 <웃음> 잘 하셨어요.